수리비 리퍼가 어? 869원밖에 안한데 뭐야? 생각보다 너무 싼데? 야 솔직히 원래 비싼 차일수록 서비스가 좋아요 헛소리하지마 임마내릴수수리는 8,000원이네요 8,182원이네요 아 2만, 2만 900원 어. 역시 어 이펙트 마게스 보라색이에요 어 굉장히 예쁜데요? 자늑대 한번 잡아볼까요 늑대와얘 밤이 더 예쁜데? 야, 크리티컬이다 크리티컬이 크리티컬 크 오! 크리티컬 와, 아 너무 이쁘다. 아, 미쳤다, 진짜 갖고 싶네요. 노자 테달검으로는 얼마나 대인질 될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? 할까요? 자, 시작. 갑시다. 계단에 어떤 그런 건안 궁금해요, 저도 아, 됩니다. 자, 저런 거 상상도 못했다, 진짜. 자 일단 20만 돌파했고요. 자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다. 아. 이건 노작입니다, 여러분. 노자, 노자, 노장 70만. <웃음> 거짓말 안하고 노작입니다 야, 노작으로 78만 네자현 맥댕 궁금하시죠? 한 씨야만 어, 물어보세요 지금은 2533입니다 전장 먹고 물류공포 뭐하셨습니다 퇴소가 내 최대보다 높은데? 내가 으이씨! 저 싸이언이 내가 지금 으어어어파워 <웃음> 이렇게 해야지 1600인데 오케이 자 숙년도 100 채웠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비플 154에 266이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공격 알기로는 6 증가 피어싱랩벨2 증가 와우 자 일단 여기서 스톱 왜요? 장인 개조를 원하십니까? 아 궁금하대 아 이거 이러면 무서운데 또, 이것도 자뭐 에카님 뭐, 어떻게, 뭐 해. 어떻게 해 <웃음> 주문 들어왔습니다 주문! 가자, 여러분 전세계 최초로 마비누기 최고의 최강 최고 비싼 거물 태달 거물 장인 개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 놓치지 마세요 채널 고정 갑니다.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정하오 t v 유튜브 구독과 트위치 팔로우 해주시고요 로제는TV 네. 자 가볼까요 아 진짜 핫 뭐야 이거 아 수백이네요 솜씨랑 최생이 올라가네요 야 솜씨가 최소 심지 감소야? 돌리겠습니다 야 다행이다 복원한다 빼떡. 아 <웃음> 다행이다 복원한다 야안떴어요 저거 솜씨 감소야 솜씨 감소 어, 많이 떴는데 체력 증가, 스템의 데미지 증가, 생 증가 아 근데 이것밖에 없다고? 좀 심한데요? 어 그러면? 이것밖에 없다고? 자인계좀뭐 여기까지 이게 끝인 것 같고요 에이. 뭐 그래도 오늘 저희 덕분에 마비독이 세계 최초로 그렇죠. 어, 태달검 이런 오이 있다는 걸알아냈네요 그죠? 래도그 긴박하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페달검 세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업부터 시작할거고 지금 총 몇개 있나요? 신세공 555개가 있습니다 신세공 555개 착세공 200개 자 그러면 6개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?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렛츠고! 랭크업 고고! 어? 아, 안 일단 유절됐고요 됐고요. 아직 유안됐어요 유절� 어 이거 그... 우주 세줄왜 안되죠? 이줄 하나 세 줄. 오호 여섯 개세줄이 정도면 뭐. 야 쫄기 쫄기다. 자 그럼 이제 1랭 달려도 되겠습니까? 아, 자 원하는 옵션 원하는 옵션 어, 최고 18레 원하시는다 최고 네. 18레 최고 자 쭉쭉쭉쭉 최고 3아 애카지 안 됐대요. 애카지 누르세요. 본인 손, 손, 손으로 손, 한번 돌려보죠. 손손자손 애카지 손입니다. 누르세요 누르세요 본인 끌로허 대작진 아. 님이 진짜 지금 자어막 늘어 계십니다, 지금. <웃음> 어? 역시 대작자! 야, 금서. 야, 금 <웃음> <야. 금소. 웃음> 이제 랭크만더 올라가면 야. 돼요. 아하, 더 올라간다고요? 랭크더해 오졌다, 진짜. 게임 망장이 예! 예! 253개만 더 1랭크 갔어 아, 되게 빨리 간 거네, 이것도. 엄청 빨리 간 거예요, 이거. 어, 지금 춤지고 있어요, 자, 하하시는최 어. 최대 이력력1 8이었고요 네. 갑니다 이어이 넘기고 있습에다자서치스월에서에서 10월에 이어서 10월에 이어서 10월에 어서1이1 0월어서어1 0월어서 10월에 이어서 1 0이쓸서데이쓸 좀만 더돌려소아이거안 나올 수도 있는 옵션인데. 아, 저는 솔직히 저는 스타을 외치고 싶습니다. 저는. 더니다 사실. 서로 저도. 힘들니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. <웃음> 갑니까? 가시죠. 아, 가시 아, 야, 자, 가자 가진다. 자, 자, 가자. 다려돌려 다! 슉 더블럭. 이고 더블럭. 제가 자, 오네요. 8 16시 입니다 150이, 150이 나왔습니다. 자, 와, 이거 진짜 아, 공속 잡잘뜨네요 체대공이 아. 아, 17! 아아 오케이, 오케이! 오케이, 아 오케이, 아 오케이, 아 오케이! 자, 세공이 이렇게 듀얼 졌습니다. 오! 아 와! 최대 대비지 15레벨에, 최대공이 17레벨에서 듀얼로 왔다가 오케이를 내셨습니다. 오! 아, 오늘, 아, 저희들이 운이 좋은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, 이거 지금? 완전 좋은 거? 완전 좋죠, 그렇죠, 지금. 착세공도 지금 60개밖에 안 썼고요. 50개밖에 안 썼고요. 게다가 지금 신세공도 한 200개밖에 안 써가지고. 오. 고고! 와, 짱 빠르죠? 와, 와! 90만. 장 뜨고. 90만. 100만. 자, 50만, 100만. 아, 아, 100만. 아, 아깝다. 와. 아, 오늘 먼저 어떠셨나요, 오늘? 방, 제 방송에서 지금 테달검 제작 방송이 나왔다는 거에 너무 지금 감격스러워요 너무 저도 이제 오늘 뭐테달검 스트리머라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진귀한 걸볼수 있지 않았나 태달검 장계 같은 경우는 마비노기를 하면서 이 뭔가 새로운 획을 긋는 거에 저희가 같이 있었다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 소감 어떠신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?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은? 아, 일단 제가 방송에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이어서 아, 저, 거, 저도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아, 이게 두 분이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셔가지고 네. 너무 편하게 좀 같이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작되니까 너무 이제 뿌듯하고 너무 부련하네요 지금. <웃음> 네, 네, 그래서 오늘 이제 태달가 제일 먼저 돈은 던져 어디로 하실 겁니까? 맞아. 초심을 생각해서 네. 알비 던져 한번 가겠습니다. 알비 아, <웃음> 던져. 다음 거 목표는 뭐예요? 다음 목표는 내년에 이제 파멸룹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. <웃음> 파멸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. 파멸로. 감사한 분이 되게 많은데 <웃음> 덕분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<웃음> 저희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감사합니다 네, 여러분들 안녕 당일게요. 안녕하세요 빠바이 로바 정바이 정바이 로바